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려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의 말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누가 말했냐가 더 중요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성경 기록자들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여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척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 개인의 말도 있고 선지자 개인의 말도 있고 베드로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할 경우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성경 기록자들의 의견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 안에서 충분히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할까, 내용이 더 중요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한 마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만 가지고 은혜받기 전에 그 말을 누가 했는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성결구정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해질 때까지 액자에 걸어 보관하기도 하는 이 말이 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의 친구 중 빌다시라는 사람이 요에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포함한 요의세 친구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요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욕기서 4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자들인 정당하지 못하고 우매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다시라는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탄이나 귀신이 하는 말, 이방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한 말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두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경과는 어떠하셨는지를 찾아봅시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경관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창세기 출애급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를 근거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증서를 허락했다는 모세의 말이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4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것이 원리라는 얘기십니다 모생 오경 안에는 모세 개인 의견도 섞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13개의 서신서 중에 자신의 의견으로 말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예력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 사이에 주로 부부 남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 개인의 의견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에 관해 말을 하다가 6절에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여 명령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다가 이어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의 개인상각으로 가르치시거나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답인 것입니다 전해하는 대상의 수준에 따라 자기 개인의 의견까지 기록해서 보낸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의 정립은 원리가 아닌 적용인 서신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근거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조금 치다 섞여 있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든 베드로든 바오리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고 개인의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말씀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완성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어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과 가르치심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개세만의 기도 내용에서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세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로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삶이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답에서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뜻답에서 자기의 의지와 뜻을 세우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못박힌 골고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조건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그 사람이 십자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겠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쫓을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관을 쫓아가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성경관을 쫓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기준 사람의 기준을 부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신일 것입니다.